오늘은 레오파드 개코, 이 지금 렉사장에 있는 친구들의 밥 먹는 영상을 찍어 볼 건데요. 지금 얘네들이 밥을 먹는 속도가 좀 먹는 양이 좀 많이 줄었어요. 보시면 이렇게 텐저린이 있고요. 앙컷인데 밥 먹는 양이 줄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푸디바이트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한 1대 3 정도의 비율로 물이 3, 푸디바이트가 1. 이렇게 해서 물과 함께 희석을 해서요. 잘 저어서 이거를 이 주사기가 1cc 정도 되는 주사기예요. 그래서 1cc 정도를 아이들한테 먹여 볼 건데요. 자, 텐저린을 한번 꺼내서 먹여 보는 영상을 한번 올려 볼게요. 워낙 건강하고 워낙 잘 먹는 개체예요. 꼬리 보시다시피 꼬리가 터져 나가려고 하죠? 이렇게 워낙 건강한 개체인데 그래도 혹시나 안 먹는 게한 2, 3일 되다 보니까 오늘은 푸디바이트를 한번 먹여 볼게요. 그렇습니다. 아이들 일단 먼저 푸디바이트를 먹일 때는 억지로 먹이는 것보다는 입 주위에 두세 방울을 묻혀 놓을 거예요. 이렇게 묻혀 놓고요. 스스로 빨아 먹기 시작하면 그때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면 잘 받아 먹게 돼요.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이렇게 주면 잘 받아 먹어요. 이렇게 1cc를 다 먹었답니다. 잘 먹죠? 자 다시 이렇게 해서 넣어줄 겁니다. 정말 건강한 개체예요. 꼬리다 보시다시피 몸하고 꼬리하고 거의 굵기가 같죠? 정말 건강한 개체인데 오늘은 이렇게 푸디바이트 먹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대요. 이 친구로 랩터예요. 이 랩터도 한번 먹여 볼게요. 색깔이 정말 예쁘죠? 랩터 앙컷인데요. 얘는 얌전히 안 먹고 되게 많이 움직이죠. 되게 활동적인 친구라 얘는 먹기 싫은가 봐요. 정말 적당히 먹었나봐요 그래도 0.5 cc 정도 먹었죠 자 이번에는 텐저린 트램퍼 예요앙컷이고요이 친구도 한번 줘 볼게요 일단 0.5 cc 만 먹여 보겠습니다 약간 지금 탈피를 하려고 해서 밥 반응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때는 굳이 안 먹여도 되지만 영상을 찍기 위해한 번만 먹여 보겠습니다. 0.5cc를 금방 먹어버렸답니다. 정말 잘 먹죠? 자, 이 친구는 블러드 슈퍼탱 수컷이에요. 자, 이 친구도 한번 먹여볼게요. 아, 싫다고 고개를 막 흔들죠? 이 친구가 사실 탈피 준비 중이에요, 이 친구도. 그래서 지금 먹이 반응이 좀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고맙게 조금씩 조금씩 받아 먹는 거 보이시죠? 자, 입도 깨끗하게 닦아서 넣어주고요. 자, 이번에 꺼낸 친구는요. 하이포텐저인 앙컷이에요. 무늬가 너무 예쁘죠? 그리고 얘는요.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똘망똘망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자입 닦아서 이 친구도 넣어주고요. 자이번엔 이쪽에 있는 음, 슈퍼블러드 수컷이에요. 자두 마리가 같이 들어있었죠? 이 친구가 슈퍼블러드 수컷인데요. 일단 아이들 입 주변에 이렇게 묻혀놔주면 아이들이 빨아먹을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빨아먹기 시작하면 조금씩 조금씩 먹이시면 되는데요. 여기 친구들은 그렇게 먹이 반응이 좋진 않네요. 깃뚜라미를잘 먹는 친구들이라 푸디바이트 주니까 익숙하지 않은가 봐요. 자이 친구는요. 슈아텐 앙컷이에요. 이 친구 역시 먹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죠. 그래도 조금씩 주면 이렇게 낼름낼름 잘 빨아 먹는답니다. 잘 먹죠? 적당히 먹으면 너무 억지로 계속 먹이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적당히 먹으면 넣어주고요. 자, 마지막 친구를 한번 꺼내볼게요. 마지막 친구는 아, 안쪽에도 있는 이 친구는 볼드 앙컷이에요. 보세요. 이쁘죠? 색깔이 정말 무늬가 예쁜 아이구요 어이 친구는 밥을 저기 깃뚜라미로 엄청 잘 먹는 친구라 어 반응이 그닥 좋진 않네요 아 맛있게 먹네요 그래도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마일러의 레오파드 개코 친구들 주사기 피딩을 해보았어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